오늘 침선 출조하는데 영웅도 경연 피싱고못 타러 왔어요 달리영 형님하고 그 리경스하고 연옥사랑에 이 친구가 같이 왔는데 족발을 사왔어요 근데 새벽 일찍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자다가 일어나면 엄청 까칠하거든요 그래서 심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그게 걸려가지고 그 참에 그냥 잠 깨가지고 왔어 몇 시에 전화했어요? 한지와 심하다 <웃음> 심하다 야 리경스가 전화했으면 쌍욕이잖아. 오, 어, 박, 바로 형 나갔어. 내가 전에도 구박을 하면 됐죠. 네. 다시 전 왔어. 너도 안 태우야거든. 아니, 그렇게 해서 너할 말이 없더라. 미안해. 영 <웃음> <병원에> 잘못했어. 너나안태우 <웃음> <왜> 그러는데. 최고다. <웃음> <웃음> 아니, 일어났는데, 아, 몸이 막천근만근 내가 그때 30분 잠들었거든. 12시 반 정도. 나 3일 동안 2시간도 못 잤어요. <웃음> 형, 형은 좀 잠이 필요해. 너왜안다왔냐나 학시도 갔는데 두근두근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쭈니님 혹시 반짝이 바늘에 닥 바늘 잘먹 아니요 가봐야죠 준비를 해왔습니다 너그 반짝이 갖고 왔냐? 반짝이만 2만원이 넘게 샀어요 쭈니님 어. 응. 갔다올게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어, 자 이거 빨리빨리 마무리하고 얼른 먹어야 돼저 이거 맛있어서 남기면 안돼요 예 건데? 감사드립니다 <웃음> 다녀오겠습니다. 네. 어? 뭐래? 서5 8 왜? 잡았어? 네. 뭐? 3점, <웃음> 3점. 리어스도 한마리 잡았나보네 한마리 잡고 얼굴이 상기돼서 왔어요 정도 알려주고 잡으셨어? 오우 큰데 오, 쌍거리, 요, 사이 좋다. 거리잡몇명이가보셨어요 진짜 근데, 근데 나 말고 또 날... 아저씨도 한번기겨졌어 시원했어요 어, 그래. 아저씨는 못깨어라 뭐, 뭐 너무 장난 아니에요 야 이게 바로 0.7m야 뭐였어? 아 예. 누구 계셔 잠깐 와 멀미가 나가지고 죽을 뻔했어 둘이 좀 살겠네 이제 나 왔어요 얘네? 리경스예요 리경스? 야 어쩌다! <웃음> 야오씨! <야>, 어쩌 어쩌! <웃음> 와 짜식 오쩌 한마리 건던네 48,9호 정도 <웃음> 얼굴도 좀 달라졌어. 야, 야, 뭐 어, 어, 어깨가 어깨가 틀리잖아. 짜, 짜, 짜. 지금 두말 잡았다고 되게 행복하시네요. 짜. <웃음> 그렇게 행복하면 안 돼요. 아, 이거 떨어진다 <웃음> 이거. 예, 떨어진다고 아, 아 아, 맞아. 아, 맞맞맞지맞맞 뭐이 터지지 않는데? 어건지말만합니다 뭐, 왜도 <웃음> 저도 놀래는데놀랬 나오네 게 저는 우럭이네 괜찮아 오 쟤가 또 두달동안 괴롭히겠네 지금 방한 있는데 한 있는데 아 아침에 멀미데 진짜 한잔 가지다멀미니 많다 진짜. 얼굴이 완전히 맛 지금은 사람들께 같지? <웃음> 미어잖아. 말이 옳더 <웃음> <웃음> 응, 응, 응. 그냥 그걸 숫 넘기면 괜찮더라고. <웃음> 와, 진짜 지독하게 해본 게 갈치 때. 니 어우, 내리자마자. 와우 무릎인데? <놀람> 아우 좋아요 아이 놀래미 뭐신기네 <웃음> 깜찐 줄는데 그래도 네마리네마리지 그냥 잡은거 같고 아 멘트가 안났어요 오늘 이게 멀미 후유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도 저기 구역구역 마무리까지는 했습니다 아나 오늘 망했다 멀미가 너무 심해서 그런는데 잡으신 분들은 목다서 박스에 잘오셔요 여하튼 아 마무리, 마무리 잘했습니다 이보 멋있습니다 술 마셨습니다